우리 유엔 네. 얘기가 아,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자, 일단 어, 라이브가 진행이 안 되는 건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하겠습니다 녹방이에요 네, 자 9시에 아무튼 대충 떨어졌어요 미국에 네. 그래갖고 이제 막 호텔에서 헤매하고 자초시정해서 막 바로 가니까 이제 한 유엔에 이제 12시쯤 가갖고 이제 그렇죠. 시작을 했죠 저녁 12시 그렇죠 저녁 12시에요 저녁 아니, 12시 무대를 먼저 시작했죠 무대 그러니까 네. 무대를 시작을 해서 한 이제 녹화 이제 어디까지 찍는 네. 거그문 열고 나가기 전까지 그렇죠 네. 문 열고 나가기 전까지 2절 이제 전. 새벽 한 3시 반? 네. 근데 그거 그치. 테이크를 진짜 많이 찍긴 했어. 한한한 10대 빠진 거같요 새벽 3시 반까지 그걸 찍은 거예요. 야, 더 괜찮은 테이크들도 있었는데 막그 카메라 맞아요. 감독님 발 나오고 조감독님 어. 발 걸리고 어, 뭐가 한순간에 솔직히 뭐 끝내려면 끝낼 수도 있었어요. 근데 환경이 이랬는데 사 저희 성격상 같이 우리 성격상 그런 요아이면유행까지 왔는데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거기에 각국 내비분들이 앉아 계시고 저희가 라이브로 이제 그분들 사, 사이를 종횡무진 무비면서 이제 하는 네. 거였는데 근데 사실 그랬으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입도가 게게 너무 좁아서 우리만 지나가면 복차한데 거기 누가 앉아 있었으면은 뭐할 수는 있었겠냐 사실 그렇고 것도 환경 응. 라이브를할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맞아 그래서 야, 아마 사고가날 가능성이 아, 되 아, 높아서 유명한 엄청난 아니면 안 되는 게 많더라고 본룡이잖아요 어, 그 어. 맞아 맞아 좀 약간 뭐 전파도 안 그, 통하고 그본인장에서 이제 물 마시면 안 되잖아 맞아 물도 아, 마시면 아, 안, 문의장, 되고. 문의장, 안 되고 물. 아무튼 그래서 이제 3시 반까지 찍고 이제 돌아와서 아마 6시 반에 다시 일어났나요? 그렇죠. 6시 반에 다시 일어났어요. 한2시간이나 2시, 3시간 맞아. 자고. 그다음에 다시 해매를 한 다음에 아침에 이제 한 9시 10시까지 유연에 가서 그 뒤를 찍은 거예요. 응. 맞아, 그 맞아. 요그 야근 야근 야, 야, 야, 시, 야, 시, 야, 야 2시인가? 1시 2시 됐어요. 4시 반맞시요 네. 네. 맞아 맞아. 그래서 도합해 보면은 이제 얼마나 힘었지 거의 하고지한 시간 1 5 시간 이제 유엔 이제 그런 포먼스 녹화를 한 거예요. 제짜힘들어죠때 저는 그런가. 이제 그 시차적인 아한 돼가지고 그냥 그 새벽에 끝나고 돌아서 네. 씻고 네. 거의 한한두 시간 네. 그냥 눈 뜨고 있다가 네. 다시 해면봤았던 네. 그렇지. 그리고 그거 저녁에 우리 뭐야 연설 미팅 했었잖아요. 어. 아, 그거 이제 데뷔. 어, 아, 난, 나랑 나랑 정국이 앉았는데, 그렇지. 아이 졸졸 졸진 않았어 근데 진짜 죽을 뻔했어. 10분 잤나? 졸려가지고 어. 연설 시뮬레이션을 했죠. 네. 그때 대본 리딩을 하아 그때 저희... 진짜 거의 이러면서 아 그때 네. 나도 자다가 와갖고 거의 아, 그스턴 그 걸려가지고 그때 아. 리딩을 이제 계속 해서 다섯 번 여섯 번 했나 우리? 아. 아. 아니 아니요 그때 우리가 아마 그 연설 총 시간 세보니까 한 6분 30초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6분 30초를 한 시간 반 동안 했었어요. 우리가 한한한 일곱 더빠했잖아예 그래서 그때 진짜 거의 약간 어, 멘트 수정하고 어, 뭐 하고 뭘 천만해. 우리는 진짜 이제 중간. 아,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진영이 다음날 죄송합니다. 아 <웃음> <웃음> 그러고 다음날 6 시에 기상했죠. 6 시에 기상해가지고 아니에요. 아니면 네 시에 4 시에 기상했는데 죄송합니다. 4시 기상입니다. 네제실제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를 했지만 3시 일어나서 한 시간 또 연습한 거예요. 아이 정도 미리 연습을 또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웃음> 갑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과외 불왜 과외 불고죠? 방금 얘기하셨죠. 아, 네, 이제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여기서 대놓고 할수 있었던 거야. 거기서 이어가네. 그래 그그그 뇌가 거창그 상황을 얘기해봐 아니 근데 어쩌다가 이게 안 보고 갔나? 아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이그 부분만큼은 약간 어쨌든 안 보고 이제 아, 안보예 네. 대변하는 거였기 때문에 네. 우리 이제 미래 세대는 어떻게 보면은 팬분들한테 듣고. 받은 메시지를 얘기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딱 카메라를 보고 딱 내가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딱 그래요 음. 자 사진을, 보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자 온라인 공간에서 뭐 친구도 사귀고 이렇게 잘하고 있다 길을 이런 게아니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갑자기 마지막 한줄 알라니까 너무 긴장해서 그냥 무성절이었어요 정확히 네가 하려고 하거든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다 아, 이걸 하려는데 그냥 네. 별거 아니었어요 네. 근데 그냥 한번 보려고 했는데 우리 그 페이지가 두 번째 페이지로 거야 <웃음> <웃음> <웃음> 긴장해서 안 넘긴 거지 그래서, 아, 그래서 아, 이렇게 그래서... 넘겼는데 다음 페이지도 아니야 한번더 넘겼는데 또 아니에요 그래서 허허 이렇게 웃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그리고 그 다음 1초 동안 제가 이제 대본을 연습했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다 했어요 주마등 1초만에 <웃음> 더 건강하게 <웃음> <웃음> <웃음> 그리고 땀이 뒷목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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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해도 나쁜 게 있어요. 아니니까 맞아. 어차피 이렇게나 충격이 난다. 바로 짐이니까. 예예 음, 음, 예. 예. 죄송합니다. <웃음> 그거 <그건 웃음> 생각나서 너무 깨웠너 너가 요쪽 요쪽에 있었잖아. 요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랑 슈가 형이랑 진영이왔나아 맞아. 근데 이 사람들이 이까의 미소가. 나나 <웃음> 아, 진영 눈 맞췄어. 우리 풋소리 났을 거라뭐뭔 이렇게 좀 정적이 있자나 다가 때부터 봤는데.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데. 나도 아무렇지 않고. 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음, 근데 그런 게 <웃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런 자리라서 더 긴장한 것도 있는데, 기한 사실 이제 팬분들도 안 만나기 한 2년 가까이가 다 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네, 사람을 보고 그 앞에서 뭔가 얘기하는 게 그렇지 무섭더 힘들어진 아, 것 같아요. 총 아웃을 공감해요. 밖에나기서사들보기도이 진짜 대통이랑 같이 대통령이이이대통령님이대통령이대통령 대통령이랑 같이 대이랑 제가 백지을때사무총장님이랑이이이통 를 잔소. 왜냐면 너너 멘트 하고 있는데 막 앞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찍고 계셨어. 난난 어, 되게 아, 아무것보다 긴장이 난. 난 아예 들댔어. 되게 좋게 해주셨어. 음. 그눈치챈는지 모르겠지만 저 다리도 엄청 떨었어요. 음. 저 하는데 이게 마, 이게 계속 안 멈추는 거예요. 아, 너무 지, 힘들었어요. 지, 지민이의 그죄송합니다가 그, 통역이 될 수지가 되게 궁금한거고아 예. 명을 다 기다리고 있아 뭐야? Sorry. <웃음> 아웃같다아 <웃음> <웃음> 되게 궁금하다. <웃음> 진짜 나여기해지 왔다? 어요 예. 너무. 다 왔어요? 통역 됐 역시 <웃음> 통역분들 대단해. 그것까지. 그래. 어. 아무튼 너무 너무 진짜 죄송했고. 아, 너무 재미있 어떻게 보면 기회 주셔서 이렇게 온 건데. 대너 잘했기 때문에. 아니 어, 그거를 다 외웠기 때문에 할수 있는게 아닐까 아, 정그 제일 열심히 한 친구예요 그렇지. 네. 아 진짜 방세 별것도 아닌데 그 짧은 거를 계속 얘기해서 아니 저도 그그심정 그 이해해요 네. 네. 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어 마 지나간게 노래합시다 마지막으한 번만 더 하시면 네. 보셔도 됩니다 아 근데 하면서 와 진짜 남지영 진짜 생각을 사실 이번 일정을 수, 소화를, 수, 소화를 수. 하고 뭔가 다니면서 느낀 부분이 알죠. 야 남준이는 정말. <웃음> 야, 아 진짜. 아 진짜. 연습해서 아, 연습했는데, 아, 뭐... 나 오늘 인터뷰하면서 느꼈어. 어 인터뷰하면서 야 저걸 <웃음> 야 저걸 저런 식으로얘기아나 아, 저희 아, 남준형 없었으면은 아, 이 우리가 뭐 하고 있었지. 아, 아니 이게 참 각자의 분야가 있어요. <웃음> 이제 맞아, 제가 맞아. 제가 가장 땀날 때는 이제, 이제 프리스타일댄스 시킬 때거든요. 어우야 무섭다. 와 이제 바로 이제 제이홉 지민이가. 어야 <웃음> 심증직하다. 와 땀이 바로 나요. <웃음> 그러면서 <바로 제이호 웃음> <중인인 바로 웃음> 이제 아 뭔가 나 비체스도 되게 잘추야될것 같잖아요. 참 저희가 밸런스가. 바로 이제 제 뭘부딱옮겨가는 밸런스가 뭐, 저거이팀 이제 뭐뭐 뭐, 숨기능일까? 밸런스지 밸런스 센 이제 아. 프로듀싱 뭐 이런 게 바로 있이는 말이. 로게아 오해가 있는데 나 회사 잘안 싸워. 왜 그래? 내가 이러려고 를이 이제 의견을 같이 하고 이번에 공합시다 내가 이러려고 안 나를 근데 이게 사실 많이 와전됐는데 제 뭐, <웃음> 책상을 뒤집지도 않았어요 제가 <웃음> 이런 모션을 한 적도 없고. 뭐야 이렇게 된 거야. 아저 아니 이게 무섭지 무섭지. 이게 본보야지 그 원에서 그 휴식을 위해 여행을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뭐 너희들을 자유를 위해 뭐 아, 예, 그렇게 미안. 자유를 위해 너희 즐겁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사실 그때 저의 행복은 밥이었어요. 아, <웃음> 아 그렇죠. 예, 밥을. 있지, 예, 있지. 예, 근데 이 밥을 먹는데 돈이 또 부족한 거예요. 이 제이 이, 이, 배에 예, 예. 제작비에 맞춰서, 그렇지 어라 제작비에 때 맞춰서 써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솔직히 별 지금 너무 고픈데 두 그릇 먹는 것도 이고 왜안 되냐고 나 너무 서운하다고 이래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내가 이럴라고 안 <웃음> 되냐고 싹을 <웃음> 뒤집어엎는 걸로 바뀐 거야. 아니 솔직히 심지어 멘트도 이,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니 그거 기본 <웃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였는데 <웃음> 아니, <웃음> 어느 순간에 진영 나간 이전에 그래서. 아, 내가 이럴려고온 것도 아니 약간 이런 식으로. 예, 근데. 근데 아니, 데 <웃음> 우리가 그걸 듣고 나 이러고 가다. 아뭐 양경을 치고 뭐고 어. 지지고 우리, 해서 여기 현지 식당 식당을 작을엎었대는거요 어, MSG를 아. 엄청 서 아니, 말이 되나? 그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근오이이라이스때 그때, 그때 그래. 우리이그저이이션도 네. 되게 안 좋고 한 상태에서 활동 끝나자마자 바아갔어 네. 네. 사뭐타 끝나자마자 갔던 거 같은데. 이애미이거버리고뭐 맞아 맞아. 뭐 처음 뭔지 한것 같잖아요. 여권 <웃음> 잃어버리고. <웃음> 맞네. 다음 아, 날에 네. 그 아, 지금 여권 지금 여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아, 진료권 저한테 아니, 없어요. 제여권은 제게 아닙니다. 지금 어, 어. 여권이요 지금 어. 여권뭐이권 말하는 건가? 어. 오 <웃음> 언제 들고 이거 고 있어. 몰라, 왜내 주머니 속에 계속 아, 아, 지금 잃어버릴 아, 거야, 저거야. 권좀 하네? 얘기 안는주면 어. 잃어버릴 거야. 뭐 이권뭐이권 말하시는 건가? 요여권이 네. 화제가 많이 되더라. 네. 네. 친구들 얘기를. 근데 아. 이거 아. 그러면 우리 네. 계속 네. 가지고 네. 있는 거야. 아. 아니, 반납해는당연하반납해반납해영광스러운 네, 여권입니다. 신경해. 뭐, 뭐, 어 뭐, 뭐. 아들 제대로 봤는데 되게 신기하죠. 아니, 양말 좀벗자 아니 씨. 뭐하냐고 그냥, 뭐 그냥 버섯 좀. 아니 너 아무래도 그거 논란이 있잖아. 뭐야 버섯 있는 거, 거 아니냐고 너 무슨 버섯이야. 아니 이게. 아니 봐봐. 이 <웃음> 현대미술하고. 뜨거운 뜨거운 시간. 아니 못한 거 같아 표시. 아. 네. 불꽃 모양. 야 아, 여튼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그래. 뭐 뭐가 즐거웠어요? 아뭐 유엔이랑 또뭐 여러 가지 스케줄들. 또 오늘 또메간도 만나고 왔잖아요 n 아 l d Donald, Donald, Donald, 정도. n a l d Donald, d o n a 고 d Donald, Donald, d o n a 이 d d 고 n a 이 d Donald, Donald, d o n o n a l o n a o n a l d d o n 살 l d Donald, d o 5 a l 진짜 o n a 아제 팔로워가 50만 이 n a l d Donald, Donald, Donald, d 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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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아, 너무 정신 없게 하죠. 뭔가 되게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해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살면서 못할 경험들을 네. 하네. 아니, 살면서 아니에요. 내가 볼 일도 없는 사람들 보고 볼, 받아볼 질문도 아닌 걸또 받고 참. 네. 언제 각국 정상들 앞에서 뭐 저희가 이런 얘기 한번 발표 같은 거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뭐 학교에서도 어. 발표 잘안 했는데. 너무 감사했던 것도 이제 저희 때문에또 분위기가 또 좋아서 져 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네, 했다라고 발견을 했다. 말씀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실제로 뭐 지, 저희 제, 칼이 네. 제, 제 입으로 이런 말이 굉장히 민망하지만 그 저희가 그 발표를 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시청률이 올라갔다고 음. 하더라고요. 다 아미분들이 봐주신 거 아닙니까? 네, 그쵸, 다다 아미 여러분들이 봐주셨기 때문에. 야, 그래서 저희 스피커죠. 저 저희는 음. 이제 뭐랄까. 그 중간에 에, 어 상대가 어뭐 인터뷰를 할 때도 이뭐 인터뷰어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평소에 아무리 이제 그 유엔 총회 같은 걸 해도 이 사람들이 이 보는 그 비우 한한 정도 어, 수가 이제 되게 한정돼 있는데 저희 저희가 이제 함으로써 이제 관심이 스코대 됨으로써 음. 그 수가 좀 늘어난 거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역할딱그거요 그래서 그사람들 처음에 아니 방탄소년단 너네 가수인데 너네가 무슨 가서 뭘 하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는다 알고 그 역할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속발전 가능성, 지속, 네, 네, 지속 가능한 개발성 네. SDG 개발성, 네개발 <웃음> SDG 관련해서 이제 홍보도 할겸 이제 저희가 출연돼서 그렇죠. 이런 많이 이제 알리기 위해서 온 거라서. 그렇죠 네. 너무 막 생각 경기가 안 보셔도 돼요. 네. 우리로 인해 잘잘 정말 뭐 많이들 보셨으면 그게 우리 역할 정말 다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잘했어요. 좋은... 고생했어요. 오늘 일단은 오늘 우리 열일 했어요. 잠도 안 자고 아 진짜 이번 이번 이번 일정들 진짜 빡세. 어, 방법은 번더 바로 흘리려 심적으로 막건충이가 왜 이렇게 심아내 심장이 찾아오기 어, 어, 찾아오기 아 네? 심장이... 체조, 아, 그래. 아, 그래. 진짜, 아, 그래. 죄송한데 제, 제 심장 박동수가 나만 하질 않아요 하루에 내가 뛰어야 뛰어야 되는 심장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너무 다 써면 빨리 되겠습니다 미국 스케줄 때문에 제 입술에 지금 내염이들이 지금 약간 아이 내염 저... 네 미국 스케줄 아니더라도 아니 너는 맨날 생기 제가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희야 이거 잘 나는 잘잘 나는 사람이 저는 백신 이차 맞은때 진짜 안 아팠고 예, 저 저도 그거에 대해 들었는데, 그렇지, 그, 잘 자야 돼 아니 자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먹는 것도 중요하고, 햇빛 받아야 되고, 비타민이랑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좀 부족하면 구내염 응. 자주 생긴다는 데다아잖아요 다다 그것들 잘하면 이제 내염이들이 좀 사라질 거예요. 일일적적으로 우리만 사실 싸. 자, 한번 다시 한번 싸보겠습니다. 햇빛 맞는 게 가장 중요하다. 햇빛을 그랬더니. 이렇게 맞이는돼요 아, 니 그냥, 햇빛 맞으면 이렇게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필요 우리, 우 필요한 부분 해라야죠. 오케이 좋습니다. 도포기. 우리 내일도 <웃음> 또 엄청난 것들이 있잖아요. 내일 또 일정이 많아. 예, 우리 내일을 위해서 한번 파이팅하고 어, 내일도 예, 꽤... 굉장히 중요한 스케일. 내일 정이 마지막 마, 마지막 일정이죠. 뉴욕. 그죠 그렇죠. 아 한국에는 또 그렇게 천둥 번개가 많이 온다고. 아유. 여기 아, 그러니까. 아, 아. 날씨는 참 좋거든요. 번개 소리가 진짜 컸대. 우선 우잘 준비했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래도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저희 대신에 좀 뭔가.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선정할게요 내일을 위해 하면 은다 같이 야, 어, 야, 야, 죄송합니다 하면 돼요 하면. 오케이 자 갑니다 내일을 위해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